옛날 옛날에 어느 한 선비가 살았어요. 그런데 그 선비는 어찌나 게으른지 손톱을 깎고도 치우질 않았어요. 그러던 어느 날, 선비는 발굽 없이 발굽하기까지 아! 주저앉았네 지나던 스님이 선비가 딱해 <목소리> 고양이를 갖자.